너희도 좋아하는 사탕, 디저트 사탕 맛있겠지? 오, 야, 토요일 너 누구 줄까? 어, 아, 사탕이야. 고미꺼, 고미, 토 이건 피망이꺼. 고리꺼 관절, 연골 면역력 증가시키지? 너희들 스트레스 해소시키지? 여기 예삐와 희망이 먹고 짜잔. 엄마 감사합니다 얼치, 인사 o 다아싸 y 싸 u r e not young. 아니 u 맛있어? 네, 불이야. 사탕을 너무 갈아먹어서안 되겠어. 엄마, 닫아놨어. 안 돼, 안 돼. 알겠어.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불이야. 뚜껑 좀 닫아놔야 되겠다. 엄마가, 엄마가 뚜껑 좀 닫아놔야 되겠어. 응? 무슨 사탕을 그렇게 먹어? 보리야 알았어 열어줄게 열시줄게시시열어시게 자, 보리야, 니, 어, 키 잠깐, 키러시 아니야. 사탕이야. 우와. 우와. 맛있어? 옳치 <웃음> 먹어 이거, 이거 이거 이거 푸푸, 무슨 맛이야? 에이, 거긴 아니야 너무 달아? <웃음> 왜? 고마 나중에 또 먹자고